아들 아워 랜드네아랜드 내비는 옵션을 넣어야지 그 t i o b 잭이 어디있지? 내비하고 연결되는게? 아 저기 연결해놨다 u s b 잭을 아. 갖고와서 와서 갖고 스마트폰에 차 have b 에 e n checking. I have been c h e 드 k i n g I h a v 네비 앱 같은 거를 쓸수 있게 응. 이렇게 기능을 지원하는 요즘 차들은 다지원 음,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 여기 화면에 바로 네비 화면이 네. 띄어가지고 저희가 어, 쓰고 싶은 앱을 그 다음에 바로 써가지고 네프로 우회전 하세요 어 이거 편리한 기능이네요 낮에도 상당히 많네 속도도 빠르고 0.5 마일 앞에서 오른쪽 다들목으로 진입하세요 오른쪽으로 빠질 때 미리 우측 도로로 빠져 있다가 우측으로 빠져야지 안 그러면 못 빠져 나갔대요. 오른쪽 나들목으로 진입하세요. 재진리이 프리웨이, 비네. 브리이브리이로만검출같이연결어있네 마일 서정로 진입하세요. 오일을 일단 지나고. 이제 마일 개념하고 필터를 잘 보고 아까 필터를 곱하기 삼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그 계산을 빠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이 감을 알아야 돼. 감을 알아야지 그래. 비트와 마일의 감이 이렇다. 안을 어.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도로들이 달릴 수밖에 없네. 달릴 수밖에 없어. 러시아어에 메키 네. 기... 사고니면 메키지나. 가는거 라이트 아, 아, 레인 마스터 턴라이트. 햇빛, 이 선글라스를 받을 시그왜 그래, 선글라스 안 가져왔지야? 응. 그래, 야 된다, 켜야 된다, 모시 정도 지금 지금 퇴근 시간인가? 지금 하설 표시 우리는 뭐 하설 표시만 넣으면 이제 자외선을 유지하는데 여기는 딱다 하설 표시도 색깔을 넣고 다끔을 하네요. 우리나라 신호 교통 신호하고 뭐 거의 동일한데 라이트레인 쪽에는 무조건. 우회전 차량들만 들어가지고 반드시 우회전을 하라고 이렇게 사이 나와 있고 음, 음. 어, 도심 도로들도 뭐 그런 시야와 때는 차량이 음. 상당히 증가되어 있고 많네 음. 근데 속도감이 도로가 좋으니까 도심 도로도 지금 속도가 거의 한 40마일에서 50마일 60마일까지도 60마일까지 나가나 50마일 있네. 시그널을 했더라고요 전방 신호가 있네. 그렇지? 아, 아, 아. 저런 거 저런 거도 우리 타고 음, 전좌회전도 좌회전. 거의 한두개 정도는 주더라고기본두개 네. 음, 뭐. 주니까 지, 진입 뭐야, 전 타기는 좋은데. 음. 그래도 회전 미리 준비해서 회전 라인으로 이렇게 붙어줘야 되겠더라고 안 붙어주니까 차들이 많을까 속도가 속도감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겠더라고 응. 그렇지 응. 특히 어제 프리웨이에서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자기가 응? 나가는 통로 동로 전에 사전에 그쪽으로 미리 붙어 가지고 최소한 1마일 전에는 그쪽으로 붙어져서 나갈 준비를 했대 반드시 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나와야겠더라차요 옆에 차들이 속도가 <웃음> 올라가는 길이네 이렇게 레프가 네, 네. 올라가는 거는 뭐 별로 그렇지 않는데 옆에 차만 보면 되지만 빠질 때가 상당히 위험하더라 지금 몇 마일인가? 60마일이요? 60마일이요? 60마일이요? 7 70? 네, 70. 0마일이네와 네. 70마일이면 은뭐 110키로 정도는 없네 네. 우리나라 고스토로 달리듯이 어, 도로도 4차선에 고스토로급이네요. 콩쿠트 네, 도로인데 그런데? 여기 다 그러더라. 어 아스팔트가 어, 없다. 콩쿠르트네. 지금 카멜 밸리? 될말 아, 있지 네, 네. 차들이 다 속도를 안내네요 앞에 뭐... 뭐 뒤에 있는나무도 속도를 안내길래 여기가 4박이야 그랬겠지 4박에 속도를 내면 적당히 맞춰서 말이지 그래 소렌토 벨리도로데네 네. 회사가 하나만 있었 이게 이래? LA 가는 길이고 와. LA가 위쪽이잖아. 그렇지 위쪽. 어, 라오야가 조금 밑에. 아, 밑에가 저쪽은 세제갈 수 없다. 이 배차들이 와또 대기 발레. 밤인데 되게 빨래 지금 80인데. 그 80이면, 80이면. 가속이 가속 가수. 136하는데. 0 128이지. 아, 128. 1 2 128, 네, 128 130이 라니1 3 0이네 감정 놀렸다. <웃음> 여기 빠른 1 3 0도 굉장히 빠른 속도지. 우리 다 잡힌다. 가수 이제 이거 빠져 나는게이런른 합류도로 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이게. 합류하면서 빠져 나가는 도로인데그러니까 이게 합류랑 빠지는 게 같이 있어 가지고. 3 3 빠지나 그렇게 몇이라고3 B. 그 음성 안 나오는 거 같네. 그러네. 빠진데. 근데 여기. 33, B 그 미리 안 타면 이못빠져 나오는 거야. 미리 타야 되는 거 이거. 그예사일발 전에 전에 타서 예, 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미리 안 나와 있으면 뭐이못빠져 나간다. 이날은 시내 달린 거에 비하면 훨씬 시원하고 좋긴 하다. 그렇지 그런 그런데. 아, 이게, 조그만 이런, 어? 지역을 프리베이로 다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그렇게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다, 있네. 어. 이, 그렇게 이 시내를 다관 통해서 이렇게 따라가면 굉장히 이게 먼 거리인데도, 이게 10km도 금방 가버리잖아 어제 우리 뭐, 그, 그, 좀10몇 km도, 가늘 이유가 네. 프리웨이가 다 있어가지고 뭐 버스는 거의 보기 힘들고 그리고 여기서는 관광하려면 렌트가 안 하면 관광도 못하겠다 네, 네, 어, 그래, 그래. 어, 무조건 렌트를 해가지고 관광객들 올때 국제면허 가지고 와서 렌트 해 가지고 음. 이렇게 다래야지음 음, 여긴 조금 느낌이 더 다르긴 하네 음 거의 다 왔거든 여기서 바로 수 있나 음 여기가 여기, 여기 이제 중앙선에 사이 있잖아 길게 아, 주네 그래서? 대기 할수 있는거 같애 방해 네. 주면 안, 방해하면 안되니까 어, 어. 우리는 자전이나 유턴하는 장소가 거의 딱 정해져 있는데 음. 여기는 굉장히 길게 주네 이런것도 참 너무 무섭다 그래서 이런데 좀 위험하긴 하네 어, 어 이렇게 바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처음 사보내아니에 네. 아반떼도 있다 t yeah. okay. Okay, 반납하기 전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반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네요. 음. 음. 스를이게세 개가 있는데. 몰라지 체어, 체어 이거 이거 너무 대박고 어, 그리고 플러스 있고. 어. V 파워 이런 건뭐 이건 뭐더탄가가더 높은 거죠. 고급유를 치면 야, 이씨, 이거, 몇 가지 되네. 쉘 디젤 투노? 아, 디젤.